아니, 바람, 밖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게 세트장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준비해 볼게요. 아래쪽 아래 아래 아래. 꼬리, 아래쪽, 아래쪽. 자, 박결이. 예, 박이누 아, 이렇게. 그. 아거 근데. 아이고, 아야. 누시면안 돼. 허리가 아프네. 나는 내가 그렇게 수다적인게 언제 참아가 니까 감동. 자. 항고생합니 들키면서, <웃음> 성실한테 들키면서. 진짜 그걸로 빨리 들키 그래서 반가운 것도 있고, 나이는 모르는 척 한다.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아픈데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두 가지가 한가와 둘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음. 다녀와 여태 까지 시청 해주 시고, 처음 시작 서부터 시청 해주 시고, 많은 사랑 이렇게 보 내준 시청자 여러분 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이 시즌2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응원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안방에 앉아 있는 시간 어, 보시는 시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